하습니다 달신님들, 다남입니다. 진순이 럭셔리 하우스 구경 잘 하셨죠? 그래서 집 놓고 요 앞에 이제 진순이가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목줄을 해놓지 말고 저는 울타리를 해서 요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울타리를 폐파레트와 그다음에 페하우스 자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친환경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재료비도 안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전 밧주인 분께서 하우스를 철거하고 저쪽 산쪽에다 그냥 던져 놓으신 거예요. 버려놓으신 거. 저희가 발견해서 이번에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통 은 이런 기둥 같은 걸 세울 때 밑에다가 땅을 파서 공구리를 치고 하잖아요 오늘은 그런 과정 없이 기둥을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잡고 좀이 되겠네요. 이 좀. 자, 이렇게. 자, 바로 이겁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마들이 복사할 갖다가 25mm 이거 박을 수 있다고 개조하는 거 하나 말씀드렸었어요. 요거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그 전에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자, 어때요? 끝내 주죠. 튼튼합니다. 그러면 이제 땅도 안파 되고 공구리도 안 쳐도 되고 이렇게 끈을 묶어서 반대쪽하고 일자로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 더 자른 걸 반대쪽으로 가지고 갑니다. 제가 울타리 만들는건한 여기쯤? 저쪽 여기가 수평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레저 레벨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시죠? 그물 들어가는 호수 호수 갖다가 이렇게 맞춰서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맞출 거예요 레이저 레벨기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이렇게 양쪽에 이제 기준축을 박았으면 여기다 이제 보다 기둥 두 번째 기둥 문을 만들 수 있는 기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밑을 잡고 이제 바르트를 대보고 이 양쪽에 줄을 사이로 문을 만들 구간에 기둥을 하나 더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기둥 두 개가 박혔죠? 파리스 널리 만큼. 이걸 빼주고, 수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수평. 여기 수평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수평을 딱 놓고, 누가 봐도 이가 없죠? 일단 박아줍니요 조금 더 박아줘요. 네, 수평 맞습니다, 이제. 딱 맞습니다. 이렇게 수평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냐? 요의 하우스 파이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용접을 한번 틱틱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파이프 가이게딱걸리는 타입을 이렇게 딱걸릴 거예요. 그러면 힘을 단단히 받겠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또 하나 힘 받으라고 하나 용접을 하나 해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봉두 개가 됐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을 받을 곳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기 용접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창고에 가다 보니까 이거 작년에 저희가 하우스 만든다고 하니까 이부속품을 공짜로 몇개 주셨어요. 한 20개 받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용접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우스를 만들려도 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PC만 박아버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철물 나옵니다. 철물이 아마 팔 거예요. 200원에서 한 300원 사이에 팔 거니까 혹시나 집에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 어차피 하우스 자재가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이거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접이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걸쳐야 되겠죠 이바레트 부분은 여기 걸쳐줄 거예요 이거 다 떼어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기에 좀 그럴습합니까? 울타리 모양이 좀 나나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아시겠죠? 너무 묽으면 흐르고 너무 질면 너무 빨리 마르고 10%에서 15% 정도 섞어주는게 좋습니다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이렇게 총 이틀간에 걸쳐서 작업이 끝났고요. 첫째 날은 파레트 갖다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렇게 페인트까지 칠하는 걸로 그래서 하우스 폐자재 그 다음에 폐파레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울타리 제작을 했고요. 어, 총 재료비는 뭐 페인트하고 경첩하고 해서 한 13,000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자재들 쉽게 쉽게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버려지는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돈도 학기고 이렇게 직접 DIY를 해보는 그런 체험도 느끼는 일석삼조의 이런 활동들 여러분들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